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장염이나 식중독은 자반증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름철 음식 섭취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주의해야 되는 음식은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을 날것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세균번식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또한 육회도 가급적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게 좋고요 김밥은 재료 대부분이 비가열 식품으로 상하기가 쉬워 바로 드시거나 냉장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물은 끓여서 섭취하며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두기보다는 냉장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이상 여름철 음식물 섭취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